아래쪽으로 지방이 그 이제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없어지면서 지방 지방 <목소리> <목소리> 엄청 무거웠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뮬리뮬리 김윤리 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음. 얼굴에 입모드를 하러 가는데 그냥 입모드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입모드는 이미 리뷰를 제가 한번 남겼었는데 제가 입모드를 받으면서 불필요한 지방들을 조금 제거하면서 같이 받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가서 좀 이런 불필요한 이런 제가 이렇게 좀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지, 지방을 좀 제거를 하고 입모드를 해서 딱 붙이는 리프팅을 좀 해보고 싶어서 오늘 좀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받기 전, 시술 전에 그 정면이랑 어, 옆면, 고민인 부분 그런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좀 사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어, 이런 부분. 조금 여기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 위주로 많이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의 선생님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듣고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남겼었는데 아무래도 그 조명 때문에 조금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차 안에서 살짝 보여드리는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 가지고 얼마나 어, <웃음> 효과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어, 남겨보도록 할게요. 여기 조명이 되게 노랗다. 이제... 거기 이쪽에 드시고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통 처지는 게 이제 그 지, 지방 지방이 이제 조금 아래쪽으로 지방이 그 이제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없어지면서 지방 지방이 아래쪽으로 이제 모이는 거라서 이제 그 풀만 FX 모드로 지방 세포 깨, 깨고 풀마 모드로 탄력 이렇게 주는 쪽으로 이제 진행하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으시거든요. 이렇게 진행해 드릴게요. 네. 이거 네. 하시고, 그 다음에 풀업 주사. 네. 네 지방 분해 주사여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방 묻혀있는 부위 풀업 주사 들어가실 거예요. 네. 또 가려 드릴게요. 네. 백팩스 네, 모드 들어가실게요. 네. 음악 걸리면서 마지막에 찌릿한 느낌은 고주법 발사되는 느낌이시고, 이제 조금 에너지가 이제 계속하면서 뜨거운 느낌은 지금 리모드가 온도 체크 기능이 있어가지고, 사상화에 있거나 그런 거는 없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여기 인형룸 등... <목소리> 저기 좀더 아프시죠? 네왼쪽으좀더아프겠다 아나 두고의 차이가 뭐예요? 그거는 에너지랑 그 가도 차이예요 음~~ 네,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음... 효과가 더 좋, 좋겠죠? 네, 이제 주사 해드릴게요 많이 아프죠? 네, 그럴 수가 없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턱선 라인 볼살하고이중투으로 들어갈게요 네 지금 주사 약물이 들어간 붓기는 이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서서히 흡수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시술 후에 오는 붓기 이런 거는 이제 한 2, 3일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좀다 가라앉거든요 고객님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신데 거의 많이 불편할 정도까지 불편하고 그 붓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박 얼굴 겁나 부었어요 <웃음> 한 10분 정도 하셨다가 빼 드릴게요 네 엄청 부었다 약간 윤곽 수술한 느낌 지금 시술 다 받고 집에 가는 길인데 아직까지 그 약물 때문에 지금 붓기가 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는 인모드 받고 나서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멍이 들진 않거든요. 근데 농도를 좀 세게 해주신 것 같아요. 뭔가 그거 알죠? 그냥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시술을 받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의 그쫙그빨아들인 느낌? 그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 약물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한 두세 시간 정도면 이게 흡수된다고 하니까 한 영상을 한번 더 켜보도록 할게요. 집에 온 지가 한두 시간 정도 된것 같아요. 두 시간 정도 됐는데 아까하고는 확연하게 진짜 확실히 붓기가 많이 빠지긴 했죠. 제가 여기에도 주사를 맞았거든요. 두터기 좀 있어가지고. 아, 제가 아까 두턱도 주사를 맞을지 몰라가지고 영상을 옆모습을 안 찍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주사를 맞은 상태여서 살짝 여기가 부어있는 상태예요. 오늘 입모드를 했을 때 되게 꼼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를 엄청 세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여기 부은 것만 살짝 빠지면 뭔가 팽팽해진 느낌이 들어요. 붓기는 하루 이틀 정도의 큰 붓기는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후기도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어, 핸드폰 카메라를 켰는데요. 지금 여기는 회사예요. <웃음> 왜 핸드폰 카메라를 켜게 됐냐면 제가 윤곽인 모드를 받고 나서 좀 약간 날 곳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후기를 그래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면 정말 좀 적나라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윤곽 인모드를 받게 된지는 2주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쪽 팔자라든지 여기 팔자라든지 뭐 이런 신부불 쪽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글거리는 것들, 이런 선 정리들이 정말 안되셨있었어요 더군다나 심지어 여기 턱선도 약간 두 턱식으로 지방이 많이 내려온 상태였어서 잇모드를 어, 먼저 받고 풀업 주사라고 해서 지방 분해 주사를 맞게 되었어요. 일단 잇모드라는 게 FX가 있고 포모라는 게 있는데 FX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지방을 녹이고 그 다음에 포머는 그 지방층을 제거한 그 공간을 다림질을 해주는 그런 느낌의 시술이거든요 인모드 fx 하고 포머를 같이 시술을 해줬고 그리고 나서도 지방이 남아있는 곳에는 주사 시술을 통해서 지방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어요 일명 윤곽 인모드라고 시술을 받았는데 확실히 제가 일전에 인모드를 받았던 것보다는 확실히 라인 정리가 빨리 확 느껴진다 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더군다나 그 주사 시술은 제가 시술하기 전에 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냐 제가 그 성분에서 좀 약간 예민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여쭤봤더니 스테로이드 성분은 없는 주사 시술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지방만 분해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시술을 좀 여기저기서 확인을 해보니까 연예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사 시술 이후에 바로 붓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를 보셨을 텐데, 제가 시술 받고 한 4시간 정도 이후에는 많이 붓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크게 뭐 이틀 정도는 붓기가 있을 건데, 사람마다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붓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잔붓기만 있다? 그냥 라면 먹고 자고 일어났을 때붓기 그런 정도만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회사에서 직원분들이 전혀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주사를 이렇게 맞았었는데 컨실러를 살짝 바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셔서 어, 이 시술은 뭐 저처럼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어, 일상생활에서도 당에 충분히 할수 있는 시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어, 멍이 들 수도 있고 멍이 안들 수도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멍이 거의 들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어 인모드를 하실 때는 뭐 피부 타입에 따라서 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라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선정리가 많이 됐다라는 거를 지금 이 날것에 휴대폰 카메라에서도 정말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면이랑 옆면 그다음에 자세하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글거리는 부분들도 많이 정리가 됐고요. 두 턱도 여기가 쏙 들어간 거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가 많이 내려왔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신부벌도 많이 좀 그늘이 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됐더라고요. 저처럼 얼굴에 지방이 좀 내려왔거나 원래 얼굴에 지방이 많거나 그리고 같이 리프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이 윤곽인모드를 하시면 정말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만족도가 높거든요. 뭔가 빨리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윤곽인모드 하시면 정말 효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밀리밀리김밀리였습니다 안녕! Bye!